대표님 참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공덕이 있을까요? 만남 자체는 물리적 행동이 없는데 그 자체로도 공덕이 있죠. 모든 공덕의 근원이죠. 모든 선한 거는 깨어 있음에서 나옵니다. 참나랑 만나세요. 그 자체로도 선한 행이고 참나랑 만나니까 공덕이에요. 참나가 지금 참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에고가 에고가 자기 기본값에만 충실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참나를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그 행위 어, 엄청난 공덕이 있죠. 이 참나로부터 이제 모든 좋은 선한 공덕들이 참나랑 접속이 됐으니 이제 에고를 통해 구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공덕이 나올 거라서도 좋고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신의 불성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행위고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 괜찮아 하세요. 하루에 틈날 때마다. 그것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참나와 접속했으면 참나로부터 온갖 좋은 공덕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막고 참나와 만남만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지적받아도 되지만 참나와의 만남을 갖는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니까 자주 자주 틈날 때마다 참나랑 접속하시면 참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고에게 좋은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려주고 육바람일의 은총을 내려주고 양심을 할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실 거예요. 자명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